떡사나 어떤 맛이야 시원해 시원해서 좋아. 또 세트 먹한 음. 떡사나 그 바닐라 맛인데 엄마. <웃음> 두야 아이고, 앵두그 맛이 맛있게 느껴졌어요. 그 바닐라 맛이야. 그 수도 있다. 요 녹차 맛이 캐닉 가루 맛하고 음. 약간 비슷할 수 있잖아. 와. 맞겠다. 그래서 그러나? 이, 저거 한대는 우리 엔조밥 요거만 먹잖아. 알잖아. 뭐 웃기다. 뭐 웃기다. 엔조 맛있어. 어? 떡상 형아도 고만 그맛 살짝 빨, 빨던데. 그 맛이 너가 코로 맡았을 때 맛있, 맛있게 느껴져?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앵두 생일 축하합니다. 엥듀야, 무냄새 쿵쿵쿵만 끓어요. 엄마가 대신 어뭐 줄게 조풀. 놀랬어요. 어, 앵두야 음덕선아이 뭐지? 너구죠다 했잖아 또 돌아오면 또 우리 덕산이도 또 해야 되고 우리 만두도 또 해야 돼요 응? 아이고 맛있네 아이고 맛있네 우리 잉두도 오세요 응 음, 덕산아 많이 먹어 오늘 잉두도 떡이 오늘 너가 간식 고강하네. 동선씨, 놀랬어요, 아빠. 응? 코, 쿵쿵쿵쿵 맞더니 응. 놀랬어요. 이리 오세요. 응? 이리 오세요. 에이, 쭈르륵쭈르륵. 앵두야, 벌써 우리 앵두가 언제. 어, 어. 장난해. 어머니 날이 다 왔었어요. 엄마 낮에. 김치통 씻고 있는데. 막 응? 김치 담으라고 물김치 담는다고. 엄마, 김치도 씻고 있는데, 나가, 아빠가. 박스에 니를 딱데려고 오는데. 으잉, <웃음> 이어게온 오는 게. 응? 딱사 형하고. 엉두 형이, 만두 형이 온는 소리가 아니었는데. 아이고, 맛있대요. 오늘 니 진짜 많이 먹다 엄마 많이 준다. 응, 간식, 줄여. 맛있대요. <웃음> 됐어요. 아이고,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응. 음? 떡선아, 어떤 맛이야? 시원해? 시원해서 좋아? 떡도 뭐, 또, 또 새또먹는면 <웃음> 떡선아, 이거 바닐라 맛인데? 뭐, 뭐. 시원하니까 맛이 맛있는 맛이 나나. 네, 우리 저서 웃기대요. 이제는 안 먹고 싶어. 형이 먹으니까 니도 한번 먹어볼래? 그, <웃음> 냄새만 맡지 말고, 앵두야. 어머, 여기 맛있는 맛이 나는갑다, 바닐라가. 약간 요 맛이, 저거한테는. 아, 우리 앵두도봐 요것만 먹잖아, 빨잖아. 먹 뭐, 웃기다. 먹 뭐, 웃기다. 앵두 맛있어? 어? 떡상 형아도 고맛맛 그 살짝 빨, 던데그 맛이 너가 코로 맡았을 때맛이 맛있게 느껴져? 뭐야 뭐야 메야 뭐야 뭐야 야 앵두야 아유 우리 앵두 그 맛이 맛있게 느껴졌어요 그 바닐라 맛이야 위에는 약간 녹차만 하고 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요 녹차 맛이 캐닉가루 맛하고 약간 비슷할 수 있잖아 아, 맞겠다. 그래서 그러나? 고양이들은 코로 맡았을 때 저거가 맛있다고 느껴지면 호기심이 느껴가지고 먹는다 하더라고. 아, 다른 거는 안 빠는데 요것만 자꾸 빨잖아. 이 만두는, 어머야, 너무 빨아먹같다 어머, 어머. 야, 그것만 먹냐? 그러니까, 저게 맛있는 맛이 느껴지는 것 같다. 만두야. 응. 음. 만두, 니도 와서 뭐, 한번. 맡아봐! 우리 만들던...